다윗과 골리앗 다윗은 사우랑이 사는 궁전에 계속 살고 있었어. 어느 날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공격해왔단다. 사우랑은 다윗의 멋진 연주를 듣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 사우랑은 군대를 이끌고 적과 싸움을 하러 나갔단다. 다윗은 집으로 돌아갔지. 집에 계신 아버지의 농장에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었어. 왜냐하면 다윗의 형들 중에 세 명이 집에 없었거든. 형들은 사울왕의 군인이 되어 전쟁터에 가 있었어. 다윗은 예전처럼 다시 양을 돌보는 일을 했단다. 짬짬이 하프 연주도 하면서 말이야. 어느 날 아주 커다란 곰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나타났어. 다윗은 곰을 쫓아내려고 했단다. 그런데 곰이 도망가지 않고 계속 양을 잡아먹으려 하는 거야. 결국 다윗은 곰을 죽여버렸지. 다윗은 커다란 곰도 무서워하지 않았단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이 집에 돌아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가 말했단다. 다윗, 내일은 양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대신 다른 일을 해야겠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내 형들 소식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구나.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내일은 왕의 군대가 있는 전쟁터로 가서 너희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빵과 치즈를 가지고 가도록 해라. 전쟁터의 군인들과 나눠먹도록 말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다윗은 길을 떠났어. 사우랑의 군대가 있는 곳까지는 꽤먼 길이었지. 하지만 다이은 씩씩하게 걸어갔단다. 한참을 걸어 저 멀리 군인들의 천막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어. 저쪽 산 위에 천막들이 서 있었지. 그 산에서 조금 더 가면 산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산에는 블레셋 군인들의 천막이 있었단다. 사우랑의 군대와 블레셋 적군은 서로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 그쯤은 다윗도 단번에 알수 있었지.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단다. 누군가가 아주 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 다윗에게 들렸어. 다윗은 산 위로 기어올라가 사우랑의 군인들 곁으로 가보았지. 그곳에서는 그 소리가 더 똑똑하게 들렸단다 그것은 두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서 나는 소리였어. 골짜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 다윗은 그 사람을 자세히 내려다보았어. 놀랍게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단다. 그는 거인이었어. 덩치가 아주 큰 거인 말이야. 그 거인은 머리에 엄청나게 큰 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고 있었지. 갑옷이란 새로 만들어진 옷 같은 것이야. 또 거인은 끝이 뾰족한 긴 막대기를 손에 들고 있었어. 바로 창이었어. 거인이 그 창을 힘껏 던지기라도 한다면? 거인은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단다. 그 칼도 아주 큰 칼이었어. 거인이 그 칼을 휘둘러 누군가를 찌르기라도 한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야. 조용히 있어봐. 저 거인은 도대체 뭐라고 떠드는 걸까? 내게 맞설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은 한번 나와봐. 용감한 사람은 누구든 나와보라고. 아무도 없을걸? 그렇지? 너희 같은 겁쟁이들이 감히 내게 맞설 수 있겠어? 너희의 그 힘센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사울왕의 군인들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었어. 거인에게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거든. 거인과 맞서서 싸워보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다. 오래전 그렇게 용감했던 사울왕조차도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었지. 군인들이 다윗에게 말했어. 저 거인이 누군지 아니? 저 거인이 바로 골리앗이란다 블레셋 군대 편이지. 만약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왕의 딸과 결혼을 시켜주신대. 게다가 상금으로 돈도 많이 주신다는군. 사울왕께서 직접 약속하신 거야. 그런데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다윗이 물었어. 골리앗은 우리를 모욕하고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까지도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가만놔두다니 말이 되나요? 사울왕은 다윗이 하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지. 사울왕은 다윗을 가까이 불렀어. 너는 저 거인과 싸울 용기가 있느냐? 하고 사울왕이 물었단다. 너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해. 하지만 골리앗은 진짜 군인이야. 게다가 그는 덩치가 아주 큰 거인이야.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했단다. 저는 고향집에서 항상 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얼마 전 곰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놈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곰을 죽였습니다. 저는 양을 몰래 잡아먹으려는 사자를 죽인 적도 있습니다.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지금 저희 군대와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저 거인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사우랑이 말했단다. 하지만 너는 갑옷도 입지 않았고 투구도 쓰지 않았다. 이리 오너라. 내 갑옷과 투구를 입도록 해라. 그리고 내 칼을 들고 나가거라. 다윗은 사우랑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머리에 써보았지. 그러나 그렇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단다. 다윗은 그것들을 다시 벗어버렸어. 다윗이 말했단다. 저는 이런 차림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저희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다. 다윗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니? 먼저 막대기가 있지. 그러니까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 말이야. 그리고 돌팔매 끈이 있었어. 돌팔매 끈은 긴 줄처럼 생겼는데 끈 중간에 가죽 조각이 붙어 있단다. 그 가죽 조각 위에 돌멩이를 올려놓고 돌팔매 끈을 힘차게 빙빙 돌리는 거야. 그러면 슝 하고 가죽 조각 위에 돌멩이가 저 멀리 날아가게 되지. 다윗은 양을 지키다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이 돌팜의 끈을 사용했어. 가죽 조각 위에 돌을 올려놓고 긴 돌팜의 끈을 빙빙 돌리면 돌이 슝 하고 날아가 짐승 몸에 맞는단다. 난데없이 날아온 딱딱한 돌멩이에 몸통 어딘가를 맞은 짐승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을 쳐버리지. 다윗은 매끈한 돌멩이 몇 개를 찾아서 주머니에 넣었어. 그러곤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며 버티고 서 있는 골짜기로 걸어갔단다. 한 손에는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돌팜의 끈을 들고서 말이야. 어린 다윗이 걸어오는 것을 본 골리앗은 오히려 화를 냈단다. 골리앗이 소리쳤어. 너는 내가 극깟 막대기로 툭툭 칠수 있는 강아지 정도로만 보이느냐? 이리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단숨에 죽여주마. 골리앗은 욕설을 퍼부었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심한 욕을 퍼부었단다. 하지만 다윗은 겁을 내지 않았어. 다윗은 침착한 목소리로 골리앗을 향해 말했단다. 내가 욕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너를 죽이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거인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단다. 거인 골리앗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저 어린 꼬마 녀석을 이 칼로 단숨에 찔러버릴 테다. 그 사이 다윗은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들었어. 돌멩이를 돌팔매 끈 중간에 놓고 빙빙 줄을 돌리기 시작했단다. 그 순간 돌멩이가 하늘을 가르며 슝 하고 날아갔어. 그 돌멩이는 정확하게 골리앗에게 딱 맞았단다. 잠시 후 그렇게 강해 보이던 골리앗은 픽 하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단다. 그러고는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어. 어떻게 된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다윗이 날린 돌멩이는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단다.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렸지. 다윗은 골리앗 쪽으로 걸어갔어.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 골리앗의 목을 쳤단다. 골리앗이 죽는 것을 본 이스라엘 군인들은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 무서움이 사라져버렸단다. 단숨에 블레셋 군대를 향해 달려가 그들을 공격했어. 지금까지 거인 골리앗만 믿고 있던 블레셋 군인들은 골리앗이 죽자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단다. 블레셋 군인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버렸지.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아가 이스라엘에서 완전 몰아내버렸단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왕에게 갔지. 못된 거인 골리앗은 이제 나쁜 짓을 못하게 되어버렸어. 다윗은 모든 군인의 영웅이 되었지.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 일을 했는지 모두 똑똑히 보았잖아. 사우랑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지. 요나단은 이렇게 생각했어. 다윗은 정말 대단해. 그리고 정말 용감해. 다윗이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거인을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요나단 왕자는 다윗에게 걸어가 말했어. 다윗, 나의 친구가 되어줘 여기 내 거덕과 내 활과 화살 그리고 칼이 있어 이것들을 다 그대에게 선물로 주겠소.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지. 두 사람은 그 후로 내내 아주 친한 친구 사이로 지냈단다. 다윗은 아버지가 계신 농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대신 블레셋 군대가 다시 공격해올 때를 대비해 사울왕의 군대에 들어갔단다.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을 때면 사우랑은 자기 궁전에 머물렀어. 그럴 때 다윗은 사우랑을 위해 하프를 켰단다. 사우랑이 미칠듯이 화를 내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지. 사우랑은 점점 더 불행해졌어. 하지만 다윗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사우랑의 화도 사라졌단다. 다윗은 사우랑의 딸과 결혼도 했어. 왕이 약속한 대로 말이야. 다윗과 결혼한 사우랑의 딸 이름은 미갈이란다.